안녕하세요. 먹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간단한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오늘은 색조 제품 중에 VT 코스메틱에서 나온 립스틱 다섯 종류를 실제 발색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. 일단은 1호부터 5호까지 발색컷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실... 1호는 뭐냐면 레드성이라고 하는 건데 강한 레드의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? 색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핑크썸이라는 제품입니다 요 제... 핑크가 완전 크죠 저는 이런 색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을에 많이 바르는 립스틱 색깔이죠 이 제품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색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런 색깔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제품은 로즈썸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로즈썸이라는 제품인데 요것도 세 번째 3호랑 좀 색깔이 좀 비슷하네요 1호 2호 3호 4호 산성하가좀제 개인적인 취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요거는 레드랑 핑크의 중간 정도 계되는 색깔이네요. 여기까지 VT 5종 리스틱 발색 영상이었습니다.